MBC 플러스, 바른 마음, 바른 몸, 생활체육 캠페인.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땐 누구나 서툴고 두렵죠.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막상 시작하기는 힘들고요. 하지만 운동은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랍니다. 이 캠페인은 대한검도회와 MBC 플러스가 함께합니다.